여기 막 이래. 에이, 잘해줘. 이 잘해줘. 에이, 잘해줘. 에이, 잘이 잘해줘. 에아 잘해줘. 에이, 잘이 만드는 거지요? 에 이거 다 이래서, 어디로 열리가? 뭐그로거리가 아니 그 상동에, 저, 네, 고기 맛있다고 하고 안 먹어봤는데 상동에 뭐저 어? 제주 뭐단 고기 감 있어, 흑돼지. 예. 아니 그런데제주 자체에서 또 흑돼지는 안 먹어요. 어. 그 제주 흑돼지가 상보다 수입이라 하더라고 우리 제주 도민들은. 백태지 이런 거 일참 먹습니다. 그냥 백태지 먹는데 네. 와.. 이게 그 진짜 오리지널막 생장기고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그 이제 고기를 사와갖고 식당에 가가 고에 먹는데 삼겹살 3인분이면 4명 백태지게 먹습니다 그래? 삼만원 치면 상대에 아니요 제주도 제주도에? 예, 네, 제주 그.. 그.. 그, 그 전문시장이지전문시장에전문시장은그회 파는 됐고 네. 전문시장이라고 또 광고 집이 있어요. 예. 흑돼지는, 저희 사람들은 흑돼지 아예 안먹는다 아, 이게 런일 맛있다. 그, 그러니까 리산가지고리산 그쪽 보면지리산 뭐, 흑돼지. 예. 네. 그거 많이 먹었 CJ가 있을 때. 별 차이는 없고, 그냥, 흑돼지는 그 지방, 기름기에서 별 차이. 훨씬 많이 뛰는 것 같은데, 아, 이거뭘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썸네일 올려야 되지. 귀찮아기 때문에 열심히 할게모르고 바로바로 안되려가면 슬슬 급하지. 와, 못해도 지만 이게 나중에 다 아, 세월이 지나면 또 추억이 됩니다. 재미야 n e u t 맨날 숨는거 좋아하니까 먹고, 이거 아침 먹었는데, 힘 배고프습니다. 그다음그부대찌그보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다그그다음그다그 다음에 그다그다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다다음그그 다음에 아이이아물는 <s sûret Deviant energized> <sussuzad> <sussuzad> 조리되는 것같은데 이거다. <목소리도> 이 크기 안 작아 음 근데 나 이거 삼겹살 먹는 사람 하나도 못 봤는데 난 많이 봤어 낮에? 어, 낮에 저는 낮은 사람 안 먹는다 하면서 전녁에 아픈 이 없으니까 대그술안먹어술안 그래. 먹자. 네. 먹자. 먹자, 그래, 그래. 술안 먹는 사람들 삼겹살 먹자 응, 음. 밥 먹자 아, 술안 먹고 이러못먹 맛을 까요 이야, 간만에 옛날에 박수장하고있때 네. 그거는 술 먹고 그다음던 회장은 고기라더라 누구죠? 지금, 그, 그 친구짱봉, 그 그거 다 팔았잖아. 예. 네. 한번 가봐. 네. 이거 뭐 하는 거냐? 등가 앞에 뭐, 염소동이야, 뭐, 시 아파트 팔아가지고, 소금 그 입을 잤서 들어가. 예. 네. 그, 일본에서 그, 벤츠가 왜 기수입에 가있나. 예. 네. 벤츠에서 오비클, 응어댕이네. 이런 거 아는데? 몰라, 이제 뭐 하는지. 그다음부터 연락 안 됐다. 아니, 친구짱봉, 그거는 뭐, 거제도도 그 있더라구요. 뭐, 무장해도 내, 딱 하고 마이 해가 퍼졌다가, 이제, 가마보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키울 세파가 안 되는 거야. 전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능가하다니까요. 법인 회사를돈 받고. 능가하다. 그한 다음에 이제, 직업들을 이제, 뭐, 상 사는 게 좋겠지. 거기 오면 그, 친구들, 그, 시남점, 그, 현장, 기 건물. 네, 자기들 앞에. 그것도 안 하겠나? 안 하고. 그걸, 방송이, 파놓은 거야. 네. 나. 삼성만원 안되게 먹거든 음. 거기에 뭐 이러면 돈좀 벌어 습하고이구도끼도 말로는 뭐 그래 음. 옛날에 천난만원 염장 사는 차 진짜 물려받고 물려놓고 있겠는데 <웃음> 예. 이제는 그에코스프그가 있나 그래 음. 그, 막듣는 사람이 좋다 음. 그거 합니까 근데 원치음없이 <웃음> 시작했고 거기다가 친구 나라. 네. 그러니까. 막막 내가 떨많이 짓을 했는 거지 왜그렇도주 먹고 살라가믄기꺼지는데그렇죠사인다죠네그 김치 잖아는데 여기요. 네. 되게 심하요 네. 감사합다이 자, 오늘은 수성구와촌 대지찌개집인가요? 대지찌개 유명한데서. 내가 삼겹살도 맛있다 해서 와봤는데 삼겹살도 훨씬 맛있네요 지금 이삼인분입니어 사맹굴 양도 이한야 양은 뭐 그거 다아 음, 것일거지 음. 뭐 150%라구요 야 이제 무는구나 무는 무는구나 난 100%라니 불편해 싸지 아구나 내가 음, 지금? 그래 내가 지금 뭐없으 괜찮잖아 그래막과이에 많은 건간 아니라? 많이 있잖아 뭐네 그래 집하는 편인짜리가 잘 안보입니다 그니까 맥주도 <웃음> 시키라 맥주 응. 하나 드세요 맥주 응. 그, 하나 드세요 될지요. 네 맥주 네, 아, 이거 달라고. 아니, 이비교 해서 하면서 <웃음> 아, 해피어. <웃음> 올라가 진짜 내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크, 참, 참, 참. 옛날에 이정도 했으면 시작 떼던 거 있을 텐데 뭐 유튜브고 뭐 블로그고 이런 걸 알았습니까? 할 생각도 못했지 그래, 저런 게 되나? 근데 옛날에 그런 게안됐었잖아 옛날에 됐어요 사실 장게이 팔로그쯤 할때이 동반이 와 블로그 위아미가 하면 내가 못더라고 이리리라 아무것도 안돼 한번 내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짓다짓다 했는 거야 네 그래 그래가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지가 아나라 일로버리가 그 통상가도 판거 아니야? 장가 때판 것도 둘을 판게 아니고 지는 장가 분양했잖아 네. 그땅 사람들이 그 사무소 사람들이 네. 그 오는 손님들에 가다 보다가 지가 팔아놓은 거, 사실. 예. 그 아빠의 사실, 동단 관계가 있더니, 사실, 그게 절대로 이기고 싶지 않으면, 동산 쪽으로 가. 그래 하고, 이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가, 블로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팔았으니까, 그때 쓰실가봐 아, 짜시나 그 거야. 그, 지하고, 내하고, 나는 이제, 그걸 전문을 했던 사람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유튜버도 옛날에 본게 있더라니까요. 그걸 지했다. 그걸 지해보면, 네. 대충 이렇게, 사진을 내 가? 내가 유튜브 한다고 막 이것저것 막딱 이제 보니까 뚝이 때 보니까 그러니까 동구에 그러다가 저번에 아. 그래가 사무실에도 그 유튜브 짐벌이 되부있고조큰거 <웃음> 그, 그런 짐벌 큰 거를 많이 샀어 그거 진짜 뭐 행사 뭐 이럴 때 쓰는 건데 짐벌 뭐 제가 사다가매갈이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이 음. 그, 잠시 그차를놔놓고 6개월 더안 저러다 가더라. 네. 그러자마면술안에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 내, 뭐, 돌가지고 음. 이렇게, 그냥, 떨어서어도 기간 없다 하면서 막 하더라 그래. 네. 그래, 마음 배짱 기나 그래, 이는게 맞다. 그러면, 있는 직원들이, 다나아거든 덧줄 네. 그 안, 나아, 안 오니까, 나아잖아요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가 내가 막 준비 시작했는 거야 인대고 먹고 싶지 매매하고 내가 준비 시작했다 쟤도 보니까 어? 짚은기지? 그래 하다가 나중에 는또 거의 내가 너무 더 올라가 보니까 지금 밟힌 거잖아 전화하 와도 내가터 먼저 올다 아이가? 어, 어쩔 수없어응 어쩔 수없어 나랑 형님이 또 먼저 했잖아 요 어. 그래가 또해프티뭐 칼격지 그래가 그 안에 나도 솔직히 편히 받았다 내한테 왔는 손님인데 시간 참이 나가지고 그동네 돌고 있었는 거야 <웃음> 그지가 보다 가가지고 18억 원 따위가 7억 원 짜리 근데 같이 묵고 살자 하는 게 있어 나도 많이 했고 결로그레스야 못하니까 구라 사람이 시비가 걸리는 게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면은별거 아닌데, 이야기하면 오픈해가 얘기 하면은 아 그래 그래 하라 까지 내가 가지 말아라. 이거 따고 저렇게이 있다가 나도 내가 되기예붙단거봐요 그래 내가 소송 나가지고 내가 틀리를고 있는 거지. 시가 그렇게 않을 것 같으면 지가 앞서 쌓여있나. 아, 그걸 조동차, 게저 정도로 그렇게 는게 있는데, 그걸 그래야 만는다고얘기 하더라도 형이 형이 하라고 이래야 되지. 왜, 왜, 그거는 욕심이 아닙니까, 그거는 돈이 욕심이 아니야. 응. 내가 하나, 그, 정수건 금방 하나, 돈 들고 똑같은 긴데 뭐 지는 이런 게 있을 거야. 어느 순간 업자들이, 그전에는 지 보고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 업자들이 자꾸 나를 찾거든. 응.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느있을 거야. 뭐면서 진짜 이건 무 차이든 안 차이든 잘 끊으면 그거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 지그릇에다가 고꾸물서또그 비바다가 지금 또 해먹는데. 이런 느낌인데. 그 새끼 성격이 좀 여다를 좀 기대 하잖아 그래 그러되는 그래, 거야. 그래. 그래. 그 에라이 씨가 치아 아프라 아니, 그랬으면 하는 거. 아니그 그래도 뭐 밖에 살그 없잖아. 무슨 뭐그방아프는 거. 오늘 물고기 먹어라. 아, 그래도 능력은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어디서 다 보여? 아가 모탈이가 짜고 있다어리이잖아 네. <웃음> <웃음> <웃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리 갖다 먹다. <웃음> 아니, 저번에그래몇번 갔는데 보면 맨날 주식이나 하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그래서 저번에또이 그래서 책상에 누워있더라 아니, 일하는 거에가야겠는 아, 한번밥먹번 <웃음> 금마고 그래도 고 앉아가지고 음. 내 빠지고 이래 다 해가지고 고사십바 많이 먹게. 그 대신에 이름 말고 금마고 빚다 갚았다. 그그 개인 행성 있었잖아. 옛날에 그 신용 불량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돈 네. 하기 전부터 지가 빚이 있었어요. 아. 그 이쁜 게 꼴마고만 터져가지고 이렇게 못된데 그걸 지금 다지 지는 거예 접수카나 나한테 파도 막 빌려가지고 막 지금 일드로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일단 지가 개인회생을 했지 요새는 개인회생은 아주 빡시거든요 옛날엔 에좀덜 빡시단 말이야 그래 얘가 있다가 요번에 그벤츠 사고 이 칼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지가 뒷가리를 갖다다 했는 것 같아요 다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 명의로 해가지고 그 사고 이 칼을 봤을 때는 고 그, 그 동네에서 사복 사복하니 크게나이니라도 많이 해먹어 그치는 그렇게 안치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면 뭐 방금 비좁고 그리고 여기 다한 번씩 이렇니까뭐지 지난부터는 이제 지 행적을 갖다가 상탈서 털어내는데 안 난거더라고 왜요? 몰라 <웃음> 지푸린 게 있는지 그때보니까 이제 음. 지 원래 고 도박 화장실에 친구들 있잖아 그런 네. 하더라고 공치로 된거래 하다 음. 아무래도 뭐 골프 그는뭐예기를더라고 음. 내가 보고 야 영웅에 골프 안냐고그친숙은 안. 진짜 옛날 시나가 재미없어아안 합니다 그럼 뭐야이 낚시 안 하. 낚시도 배 팔고 나서는 안 하고, 족보 안 해도 돼. 아, 근데 난 진짜 제주도에 배 가지고 와서 <웃음> 두 번, 두 번, 세번 죽을 뻔 했습니다. 진짜. 엔진 퍼져가지고? 아니, 비상층이 안 맞아요, 비상층이. 와, 그래가 내가 지금 이, 내가 실시간 이그 영상, 저 태풍 올리는 거, 외국 사이트, 어플, 뭐, 이래가지고. 아 우리나라 기상청 오더를 보고 갔는데 네. 그게 아니구나 아이구, 갑자기 그때 이제 바람이 부, 분명히 불었는데 기상청에는뭐 그런 게없다 하더라고 음. 거리가 이렇게 했는데 타고 멀리 나 낚시 한 20분 거리 우리가 뭐 보통 낚시하면 2, 30분 거리 요리 나가고 칼치낚시 할 정도면 한시간 한 정도 그거 나가고 그거 나갈 때도 신고는 해야 한 되나? 아니 레지변 신고 안 아, 네. 해도 되나? 어선들은 신고해야 되 손님을 태아가 네. 나가야 돼 여성들은, 손님을, 뭐, 열명, 수명이나 이렇게 하고 가니까, 이것만 신고해야 되고, 이것만 그냥, 만들 나가는 거죠. 아, 이게 문제는 좀판다이잘판다이 판이. 얇은 거. 아, 위에 언제나. 후다가 갑자기 이제 낚시한다 고기 기잘 나오니까, 제주도는 뺐지만 고기 나오거든요. 와, 그래 뭐한참 낚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비가 막좀 올라가는 거야, 바람 부르고. 다 야, 가자, 가자, 출출하자마막 하듯이 흐뭇닥 하듯이. 그런가 보네, 옛날에 청제각대 음. 그, 그, 낚시단지다가, 그, 다른 클럽이네 죽는 걸 봤거든, 경문도에서 그 어. 슬려 하고, 우리는 막 이런 여유였어, 이렇게 올라가는 여유데이 낮은 여유, 이런 거 있잖아요, 파도치마. 네, 그때도 한국 기상청에서, 우리 그, 태풍주의보 이런 게 없었다니까, 이주의보가 없었기 때문에니까 올해 낚시대 타고 다 나왔는데, 갑자기 파도 치고 바람 불길, 오늘 올라갔어요, 막. 짐 들고, 낚싯대, 뭐, 가방 들고, 뭐, 구고통 들고. 그 사람들은 아무, 올라갈 때가 없잖아요. 저화한께는 저렇게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배가. 그들은 휴대싹다 죽었어요. 그 문도에서 잠에 사람 찾아왔고 장례 치렀다니까요. 낚시, 이거는 진짜 그랬지. 그리고 저, 제주도 절명이라고 하는 데그있는막 물고리상당히 아닌데 그기서도 사람 많이 죽거든요. 사 거기서도 내가 한번 죽을 뻔했어. 그러 제주도에서는 게 타고 날씨가 안 맞아서 죽을 거야. 옛날에 주름을 왔다 갔다 그릴 때이따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싶었가 배를 몇번 타고 왔다 갔다 그봤어야심그한 밤에 그 열격증 승차선이 나가서 바다를 듣고 있잖아. 진짜 무섭대. <웃음> 짠짠하니 이게 물이 시끄비는 게다 그러니까. 묵물같이 네. 야저 아는 이게뭐 있노 네, 네. 야 열심히 사람들이 빠져버이면 요리가 니까 그때부터 아 이거 바닥이 장난 아니네 바닥은 무섭습니다 숨짜 무섭네 <웃음> 물에 빠지면 부가 죽는 기다 그러니까 저러고 우리가 제주도 보면은 저그 어디지? 그, 아... 이씨 저... 저... 요 저... 저... 저... 저... 저... 저... 쪽잖아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말아도 말고 그 저... 저... 저... 그그 그... 저... 저... 저... 저... 하고하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호가 물꼬리 섬과 섬이래 있으니까 응. 제주도가 여기 섬이오래 그 있으니까 병목 형상이 막일어나는데거기도어마어마하잘 나오는데 거기서 응. 이제 서귀포 시장도 벌써 죽었어요 방어 축제하다가 진짜로? 예. 그 물꼬리 갑자기 막파도치고막 물꼬리 어마어마하 움직이거든요 아그 마라도 맞네 마라도 마라도 맞게 아 가파도 그래 가파도 가파도 그러니까 하고, 제주도 사이에, 건그 물고기 고기도 엄청 잘 나오고, 수준도 어마어마히 깊고, 고가 딱 병목군사는. 그욕심을 그, 그 사람들이 네. 꼭고 가는 거야? 네. 고기 어마어마게잘 나오면, 막, 던지, 막, 참돈 막, 80, 90 막, 이런 게 올라가 보니까. 그러그러를 그래, 이제 뜻하는데, 갑자기 배가 시, <웃음> 시동이 안 걸리네. 어허. 그렇다고 내가 뭐 배를 건칠수 있습니까? 뭐. 어. 어. 그러면뭐 이것저것 좀 봐도 안되더라고 기본에 내가 배는 이제좀 멋있는거 우고막이가 했는데 그래 큰일 났다 싶어 바로 해인이 전화해가 어. 여기 마라도하고 아파도 사이에 제주도 이 사이에 지금 엔진 시동이 안 걸린다 뭐가 어. 뜯레이로 오면서 내가 부딪는데 시동이 하고 나서 안걸니다 빨리 좀 와주이소 그 물꼴 고거 그 사이로 내들어 갑니다 이상태는 보통은 큰 배가 하나 오고 해인 하도 빰 빨리 오는 배가 있어요 어. 딱 세트로 오는데 <웃음> 그 하도 많이 죽으니까 에리코트 배가 갔더라고그사이드가마 <웃음> <웃음> 배가. 원래는 파도에 배가 이렇게 흔들리게 흘러가거든요. 흔들 흔들 음. 음. 그거 들가뿐 배우르쳐라. 돌아와 빨리 들어가요. 소용돌이쳐라? 소용돌이는 아닌데, 그물고사이딱드가마 배가 흘러가지는 않은 겁니다. 음. 그러가마 죽고 막 이래서. 와, 좋던데 싶더라고 막. 그러나 어, 이래가 가는구나. 네, 그럼, 헬리콥터 바로 떴대요돈치리티 v 와, 안녕하세요. 맛있어 보이네요. 거기 어딘가요?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 여기가 와촌 돼지식이라고돼지식기에 유명한데죠, 음. 돼지식기 가성비 짱입니다. 와촌 돼지식이가몇 군데 있죠? 근데 나는 큰대서는 와침대 시식에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음. 수 그쪽에서도 침산, 경산 네. 저리거뭐성서도 있고 아 많이 그래 있는 거 네. 알고 근데 거기다, 거의 다지경이래지 치경적 체인이 아니고 와이쿠고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어. 아, 그럼 다에 이제 고기하는 그쪽 도축 공장이 있으니까 그 음. 거기서 이제 고기 나오는 쪽이 좋사는데음 공간 좋겠네? 네 이 판이 조금 자꾸파득한데 9,000원짜리 먹으시거 어떤 0 0 12,000원, 1 0 0 0원요요요요좀 넣어주세요 야채 상추, 야채, 그 다음에 어, 원래 어, 그거, 그거 준다 어, 아입니요저 능이, 능이가 있지? 명이 남, 은명이 남. 은 명이네 이거는 요 깻잎 장갑시 <웃음> 응.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는 <그냥> 일하는 분이 아니야. 어? 여기 능이 나면 이런 건 없어. 와, 빵은 너무 많이 파졌다, 근데 빵. 별로 없는 데다 그만 파고 있어. 아, 근데 소스만 보죠 <목소리> 나유자는 이거. 아, 그만. 내게이 하는 아, 태풍은 한 명이 보고있고 이건 두 명이 보고있고 이게 조프촌 채널로 가서 돌려갖고 봐보면 사람들 많이 보는데 많아, 나시어 생비가좋습니아다나지 <놀람> <놀람> <놀람> 그 <목소리도> 태풍이 되게 고실하네 다음날 먹자 태풍는아 제주도는 태풍 만 많이 오풍을 살이 나거나 했 진짜 센거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야니고 아, 리프인다내 머리 기억으로는 내 진짜 어릴 때, 성당동 그쪽에도 붙교치니 있거든. 그 홍수나 아주 물만 넘쳐가지고, 어릴 때 우리 엄마 손잡고 물 구경하러 갔다. 그 외로는 한번도 없다. 물 관계에. 그, 저, 대전사 가는 길에 있잖아. 그쪽 도로, 이쪽 도 아, 그쪽 벗겨져 예,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 옛날에. 이제 그래. 있잖아. 그 옛날에 갇혀있다, 그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한 번씩 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응. 나이가 어디도 시는데그 늑대가 갇혀있더라. 난올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이보리드연 60만 사람인데, 있죠. 아, <웃음> 씨, 가 <나> 대구 터백이요 <웃음> <토벅이. 웃음> <웃음> 오우 오우 내가 기상상하고있다 그렇고 그전에 한국사람들 있었는데 <S soldier> 어, 그때 비만 아프 술먹고 같이 안가든가에람이 좋았는데 그때는 왜는게 그때는 낭만이 있었는거 아닙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어, 돈보다 뭐 이러면 일단 그만 가자. 묶고. <웃음> 그 중... 뭐... 그때. 아 그때 결혼했었잖아요. 어. 뭐. 그래도 보면. 그러면... 그때 도 물가 쌌지. 아 엄청 싸죠하도 이제 대자연아파트 도그 시장 하면장은댄비에막 가면... 음, 음. 생선물 길 이렇게 가있나. 콩나물 음. 끓이길이 많은 날 카다. 이거 음. 대가 보는 것 같아. 그, 그거 보고 눈이 깊숙이 빌려가다 방금도 주문 물고, 요. 근데 지금 신용어, 그, 진짜 숙고 나이가 지금 목사대가 있대 갑자기 왜 목사가 됐어 원래 그, 집안에 또 그런 게 있었거든. 그 나중에 백령해가지고, 지가, 그 나가가지고, 뭐 뭐하던인데그래가서그가가지고 돈이 짧으니까, 제가 이제 많은 자랑이시게 놔놓고, 소주 먹고, 열병이고 먹는 거야. 색살나지. 뒤에 계속 끼리면은, <웃음> 해물탕에 그게 막 계속 진내이 되잖아. 네. 진짜 맛있다니까. 음. 참 나이가 들게 됐고, 그 옛날 얘기하면 슉, 슉 까먹기만 했었고, 참. 뭐, 조심없러 뭐, 지금 보 잖아요? 20년 됐나? 하다 <목소리> 아. <목소리> 장사하고, 장사하고, 장사 여기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요 뭐 집을 얻어도 부동산이에 그리고 뭐 가게로 얻어도 다부동산이에 그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배워보자 지어 응. 진짜 난 배운다는 지지에서 생 내가 보면 부동산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다 먹어야 는 거야 인내심이 아이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건 기본이고 음, 자, 인내심 있고 창고 음, 음, 있는 나라는 그 뒤에서 다 소스로 먹는데 네. 그걸 못 버티잖아? 그럼 가는 거야 전업에 가면 끝인 거야 그거. 근데 내가 저번에도 그 형사문들의 그 아들 둘이 한테도 얘기했지만 내가... 왕보도안 해, 블로그도안 해, 유튜브도 안 해. 내가 예. 볼 때는. 마인드 어. 아, 자체는 우리,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축구할 때마라골무은 놈이 골 맛을 안다고 네. 고기 묶은 놈이 고기 맛을 알잖아. 돈을 벌어 본 놈이 돈을 갖다 맛을 알기 때문에 자꾸 남의 이야기를 들리는 거야, 게 그리고 또지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지질이 아닙니까? 신경을 더 쓰는 거지. 음. 지 옆에서 그걸 일어나면 뭐, 우리가 뭐, 소위 말해. 카피는 창조라하는데 잘하는 사람 따라 해야되지 아, 그게 사람 개, 개인적으로 성향이 근성이 있고 이런 약간 나쁜 말로 말하면 욕심이 있고 이런 있으면 은그 빛이 오는데 그게 없으면 은 그냥 보면 아직 남의 일로 생각하네 음. 그게 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도진 집단은 뒷불도 없는 게 이제 자유심이 좀세나더라뭐 죽은 줄고 나는 내가 이런 생각하니까 할게 없다 아, 자기들 봐라, 맞는 게 있고. 저도 자존심 이빨 세고, 뭐, 내가 낸데가오 살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모르면 워야 되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넌이 잘하냐. 그렇지. 또 물어봐야 되고, 또 세상에 공짜가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는 그때서는 막, 어, 약간 어. 뒤에 가서도막 공부하고 안 막, 알아보고 이런 나고이 있거든.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그렇게 또 잘해보면 또개 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태반이 야 아, 나도 그런 거거 오래 못해. 은 거는 거예나고 거. 이거. 고추면은 잡고추은 잡무. 너무 매운 거는 못 먹고, 그냥 약간 매콤한 거 정도.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맵습니다. 보기에는 억수로 맺게 보이는데 아, 렇게 하는 거다 먹어야 돼. 죽는 거아 저렇게 보기를 딱그람쯤에 딱 담아 놓고 그렇지. 그, 그, 다 세팅을 해놔야 이제 저렇게 탈때되면또쫙나야될거 같아. 저또 이유가 그세상 신경이 없어. 그래, 다 맛보고 다녀야 돼. <웃음> 야, 그래도 TV에 내가 그래도 TV 에 보다 보니까 소주를 얼음에 아예 막 반, 이빨에 따로들었고요 음. 그래 그런 그래 그래. 물 마시면 괜찮나 싶어 먹으면 그래. 그게 훨씬 약하게 되더라요 물이 녹으니까 고기는 어마어마에 먹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약해요 <웃음> 이렇막쫙 올리는게 아니고 이 올리다가 하나 넣어주고 네. 그런 네. 생각으넣어주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걸 했으면 그 파워 불러고 그랬을 때 별의별 거다 있거든 별의별 거 일상으로 가려면 음식 먹는 것부터 상태로 하는 거하물이 네. <웃음> 머리하러 가는 거응 음, 네. 네? 일상 어. 네. 딱 하니까 네. 그 포인트에 맞게끔 이제 기수가 좀 올라가니까 상륙 뜨잖아 음. 근데 보는 수가 많고 들어오면 음. 상륙가 많은 거지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딱 오니까 들어갈 거예요 어? 나는 이건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런 것밖에 없네 음. 음. 네, 그럼, 그럼 내가 지속 보러 갔잖아 요 그때부터는 내 전문성을 바꿔 야돼 일상 이런 그는없애보고 없애는 게 아니고 놔두고 내가 뭐 건축이든 부동산이든 이쪽 전문 분야만 쫙 가야 되고 다음 시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서 다 만들어 가고 그이 사람은 또막 여기 얘가 돌아가, 툭 들어와가지고 보거든? 그럼 어? 모 머리 때문에 가지고 미용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거든? 이게 네. 아니구나. 또이게 음식 쪽 때문에 그데이 사람은 맛집 블로그가? 또 그게 아니거든. 그래가 음. 나는 그걸 들어왔을 때 한목에 다 찾지 못하게끔 음. <웃음> 한 개만 딱 보이게끔 그래야 나 그, 하고 들어가고 그 동상적인 백명 중에 70명인 거는, 그냥 그, 고통되는 것만 보고, 가. 근데, 예. 아, 관심이 있고, 집중 더 나온 사람은 일단은 내 네. 메인 블로그를 온다니까 카테고리가 음. 이 사람 뭐 있노? 이게쭉다 본다니까. 음. 어떤 사람은 내 그, 임당에 그 물건 파는 그 사람은 사원이야내일도선수다 네. 그 알아. 그런데, 마음을 갖개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음. 그러니까 뭐야? 다 받는 거야. 개 됐고, 탈출해. <웃음> 근데 내 별명이 그때 당시 친지라는 용시였잖아 그 똑같이 쓰는 여행불러고 여자가 안했어 너무 많대 여행이 또 이러고 어. 정한 암흑에 친정한 그래 뜨겠는데 그 여자가 이제 세계여행가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내보다 지수 더 높아 근데 이 사람을 착각하는 거야 그하고 양 부부 좋아하는 거야 아아 가 이렇게 두 개를 아 하는 <웃음> 그런 오해가 생기더라니까 그게 <웃음> 그 배로 이름이 뒷자리에 용자가 있으니까 진짜 용지가 했나요 그렇겠죠 나는 이제 근데 내가 이걸 쓰면서 인지적이 높지니까 대고바래 친절라친절 아야 아, 그거 나오되했죠 <웃음> 카페는 창조입니다 카페는 창조 네. 네. 네. 네. 네. 그, 그 이름, 닉네임만 따라하는 얘기는 다른 퀄리티는 못 따라하지 그래, 내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배운다고. 막 아, 진짜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미친듯이 막 유튜브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근데 형님 거는 내가 어찌 하는지는 알겠어요. 어찌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야. 차라리 유튜브가 난 시간이 없 왜냐면 들, 그게 내가 하는 거는 말한 거 디자인하는 거도 있지. 네. 그런 식의 이제 퀄리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설프게 따라 했다가는 가해져요. 내가 그때도 시 사무실 직원으들은색다르겠 이미지하고 이런 레이을 전체 따라하나 하지 말고, 너가 괜찮다하면레이아 구도가 있으면, 어, 고래가 해라 하고, 네가 계속 반복하고, 니가 또 적성이 맞으면은, 거는 퀄리티는 올라간다. 어이피 뭐 어, 처음부터 해가지고, 연습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우유 맞춰. 쉽게 없지. 나는 10분 만에 끝날 거라, 아, 이때 3일이 된다, 이 나는 한번 해봤는데 와, 시간 한 3, 4시간 정도 한번 보네 에이 아라내 3, 4시간 이거 할 바에는 그 유튜브 하는 게더 그래, 빠르겠다 자기 부영상 아. 그리고 또 이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식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있다봐요 그 사이에 틈새도 있고 네. 그걸 자기가 판단해가아 나는 이쪽으로 맞다 그러면 레드오션이고 블루오션이다 그럼 블루오션 쪽으로 보든지 판단을 자기가 해야 돼 나는 이제 판단을 바꿨는 게 <목소리> 옛날 박해장도 사무실에 있었어. 지단에는 막 어떻게 예쁘게 대회는 왜 그럴 수밖에 할 수밖에 없거냐 <웃음> 제가 건축 그런 쪽에 자리증도 있잖아. <목소리> 네. 있다 보니까 지가 배운지식도 있고 지가 했던 행위들이고 <목소리> 지 주변에 있는 거 <목소리> 건축사라든지 했는 것도 다 홈페이지로 만드는지 봅니다. 네. 그런 식이거든. 네. 그런 눈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블로그를 하는데 이 정도면, 따라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기 자체적 의식이 되어가야 되니까. 네, 이렇어요 아무리 예쁘게 만들면, 뭐, 노출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데. 노출을 시키면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 지, 그의 농마원 갖다 필살기로 때려주면, 야, 그거 대거 좀 두고. 근데 나는 저도 처음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강원도, 서울, 전라도 야, 서울을 이렇게 보스팅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는, 뭐, 뭐, 이래 설명해도 해보 제가 바빠가지고, 길게 대화는 못하니까, 이 물건을 이렇게 신고를 하면, 내가 협에하게 내려오고 있어. 그럼 내가, 그때 당시에 진짜 수월한 게, 서울 사람은 데려오 바로 방향이야. 그러고 다보고 오기 때문에. 어. 내가 막 꼼꼼하게 다 찍어, 동영상까지 올려준 상황이거든. 그럼 알고 가만히 왔는데 맞거든. 아, 그러면 이제 주로 이사를 좀, 그렇지. 합시다. 업자가 지금 이 현상이 아니고, 딴데가 있는 거야. 아, 그럼 나도 올라가 바쁘니까, 일단 내가 지금 돈 내어드리고, 아, 다따다 아, 아, 아, 아. 계약설명 날 정합시다 이리 가. 대답을호 불리고 바로 이로 싸. 복제꾸로 와버리. 얼마나 일이 편하노. 그래 영상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없으니쫙 비슷하니까 그 선수 좀 쉬고 단지 금액 주라 이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지역색이 있어. 대구 사람들. 네. 접시도. 덮었다. 덮었다. 덮었다. 덮었다. 새로 샀다. 내가 대구 초국이지만 <목소리> <덥다. 목소리> <내가 덥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런 부분에서 판단력이좀 느려 이게 느리기 때문에 여측 그렇게 지 실수하는 건 없겠지 근데 야주식이고 뭐고 투자에 대한 게 봐라 벤처 투자도 먹고 반반이니까 잘 됐을 때 돈이 이만히 점프가 되는 거 아이가 위험수를 갖다 줄인다 그러면은 지금 이물을 주어서도 못 먹는 거지 고기 넘을나 가면 된다너무을랑 찌개는거죠 찌개는거 돼지찌개 한개 됩니까 제일 신기한 남자 다 우리 형이못드시려고다됐대요 우리 집 아무것도 는데이지가하는데 네, 우리 미끼 하니까 우리 길가에 뭐, 뭐 우리 여, 네. 미끌하니까, 믿을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대영상는못 읽어. 아니, 미국은 뭐예요? 이름은 뭐가 돼요? 뭐, 싼거물 이렇게 쓰서 먹고 먹고 먹고, 아니, 네. 없어. 돼지 해가지고 밥하고 먹고, 아, 배고프시네. 하니까, 아, 대지이름 야, 우리도 이에 봐라. 술을 에서 먹는 스타일이 안 되다 보여다 지금 난중기장 <웃음> 먹는데 아직 뭐... 배가 좀... 남아야 있 심께네. 저는 좀 먹어봐. 주기장 먹고 빨 차이가 <웃음> 볶는 스타일이네. 맞고, 볶도 네, 네, 네. 먹고 난 자는 스타일 네, 네 그래 이거 대빠라. 한 잔, 한 잔, 한잔 하고 시었뿐 이거 빼다고 있대. 조심해라. 얘기해봐요. 저것 때문에, 때문에 이빨 빠져. 대상경에서어덕 때문에 바로 숨어 이빨이 뭐 어떻게 되세 여자가 있으면 이빨이라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뭐공차고다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네. 네, 니... 주도 니, 슨 술? 예, 술도 무슨 술? 만나가 니가 막 뭐, 이야기같다 를 특별하게 읽으면 안다 아 내가. 이건 내 메인 채널이 아니라 그런가? 네, 그러나? 네. <웃음> 보는, 보는 사람들 보겠지 보는 사람들 봐도 나는 내가 족구 영상들 다 찍잖아요 잘못된 거 욕구 다 이쁘다 네. 네. 네. 어에 어, 이거 두개 있는데 대구 게뭐 대한족구협회이든 뭐 대구의 족구협회장이든 뭐장못는뭐 대통령도 뭐 욕하는 <웃음> <웃음> 한국이 뭐장못된거 내가 얘기 얼마든지 알수있는이지 대구도 뭐싫어어 괜찮네 어, 알겠네. 네 대구도 네, 괜찮네 아, 아, 아안 좋네. 안 좋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웃음> 좋습니 아. 하하 <웃음> 지원했어 하두이 <웃음> 아... 살았어 네. 네. 근데 내가 말을 한번 말라 음... 가 내가... 아니 다 나이 먹고 다 네. 말놓고 지내는데요청년들이할때 내가 봉독도 가긴 가야 돼거기지네한번거 Thank <laughs> you. Thank <laughs> you. 우리 아는 사람하고 두 사람 그내이지 어, 우리아들내그릴 때로 생똑같은데던데 그럴 또디그가 하는 말이 어, 저난요 사별했구나. 예. 세 우리 다 <웃음> 근데 내 키가 더 컸대. 근데 내가 하는 말, 그래도 우리 돌아가신 장은내좀 욕을 안 했어. <웃음> 여자한테 욕하고 이런게 거의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할 때 시발시발 시발시발 시발 시발 <웃음> <웃음> 아, 이 영상은 세컨 채널인데 보지랖아보지안해아뭐이